이 예, 채로키 사람들이 에코, 올러니까, 올러니까 우리말로 올려서입니다. 올려서 에코. 자, 그럼 캐나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다. 벡터 고와. 우리말로 벽에 고함쳐입니다. 에코, 벡터. 사실 영어의 에코 이것도 지금 앞에 b 나 v 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. 벡터 에코, 벡터. 우리 말로 벽이에.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에코를 벽기에 고함쳐. 자, 그럼 채로키 사람들은 가토 가토즈어 때 아흐이의 가토, 토 가토, 토이, 가토, 토이 가두다 이 말이거든요. 이걸 벽이라고 했습니다. 벽. c o 리를 나라를. 토이 디터 아토. 동이트다 동이트다 외치던 이 동이라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 가두어 이걸 가터 같은 거거든요 가 자, 그래서 가두다 우리만 이런 발음을 하고 산게 아닙니다 가터 월 가터 가터 어떤